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누구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많은 사람들, 많은 좋은 어른들이 교육기부에 함께하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줘요.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. 파이팅!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. 잘한다, 잘한다. 여러분, 꿈은 이루어집니다. 바로. 저희 모든행복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꾸준한 교육기부를 함으로써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네,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개막식 진행을 맡은 재명 서경환입니다. 자 반갑습니다.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는요. 미래인지 육성에 꼭 필요한 교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, 기관, 단체, 대학 등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국내 교육 기부 최대 행사입니다. 자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순서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.